어 진짜 맛있는 나 감사합니다. <웃음> 알려주세요. <웃음> 아, 부끄럽네.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<웃음> 사람 차를 봅니다. 그러는 셔츠맨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퍼스트룩 화보를 네, 2022년에 어,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진행을 했는데요. 찍으면서도 또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멋지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어,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찍었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했던 화보랑 색다른 느낌의 화보라서 캐럿들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아해 줄 거죠? 이렇게. 어, 오늘 이렇게 퍼스트룩과 그리고 플레드포고대해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올한해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